KBS 뉴스 조혜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KBS 경기인천 뉴스입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요즘 만남을 최소화하곤 있지만, 함께 식사를 하다가 대화할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. 이럴 때 비말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. 한 지자체에서 작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.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손님들. 왼손으로 뭔가를 들고 입과 코를 가리고 있습니다. 경기인천 뉴스였습니다.